<웃음> 너무 귀엽다 좀 <웃음> <저> 많이 많이 <웃음>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쵸? 다섯 통 넘게 쓴거 같은데? <웃음> 여섯 통? 저는 반통 이제 반 통으로 <웃음> 효과 보려는 그대 <웃음> 욕심이야 뭔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관리 받은 느낌이야 속눈썹이 <웃음> 미친눈처럼 자라는 거예요 애가 톡 추하듯이 나 튤립이랑 똑같죠 오오. 향이 오오. 음. 이거 바르면 썬탈수 있는 걸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캉스를 왔는데요 친한 언니랑 같이 호캉스를 와서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놀다가 늦은 밤에 이제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세안부터 뭐 하나씩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름 사진을 또 찍는다고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였어요. 가닥으로 하나씩 붙였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웃음> 지금부터 하나씩 지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머무는 숙소는 롯데모텔 서울점인데요. 일단은 여기 어메니티 화장솜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리베나이 리무버는 이거 홀리카 홀리카의 클린업 리베나이 아이 리무버 어, 비매품 <웃음>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눈부터 지워줍니다. 어머 나 지금 눈 지웠는데 이게 뭐지? <웃음> 눈이 여기 되게 선명한데 지은 쪽은 약간 흐리멍텅하네요, 눈썹도. 민망하니까 빨리 지워줄까요? 음. 어,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랑벨 클렌징 오일이랑 그리고 니들리 마일드 클렌징 젤딱두 개만 사용을 하는 중이고 다른 제품도 뭐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뭐 이것저것 사용도 많이 해보지만 꾸준히 이두 제품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손에다가 아주 물 묻혀서 거품을 떼줍니다. 짜잔! 생각보다 세정력도 정말 괜찮고 제 얼굴에 올려보면 거품이 진짜 진짜 잘 나요. 저는 이 클렌징 젤 쓰고 나서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 못 끊고 계속 쓰고 있어요. 만 썼는데도 요즘에 모공도 많이 괜찮아지고 피부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정도 괜찮죠, 생각보다. 음. 다음에 제가 오늘 나이트 케어로 처음 쓰는 제품은 넘버즈인의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어? 등장! 등장! 아! 어떡해! 너무 어, 부끄러워, 나 지금 생머리잖아 저는 이제 눈썹이 없어질 예정이랍니다. 눈치는 언니인데. 같이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웃음> 되게 꼼꼼하다. 음. 결정리 해주면서 살짝 닦토도 해주고, 코 옆에 각질도 살짝 제거해주면서 한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프로 써줄게요. 언니, 넘버즈입. 아, 저 샀잖아요. <웃음> 아랑님 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웃음> 바로 너랑나랑 아랑으 구매했습니다. 아,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촉촉해요. 그쵸? 진짜 촉촉해요. 아, 저 그거 샀어요. 결광가득결광가득 이거. 어, 그거, 그거, 그거 샀어요. 쓰고 나서 저는 미백 효과도 정말 많이 보고 속건조 개선이 진짜 많이 돼서 나이를 먹었나?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여름에 잘안 썼는데 요즘 나이 먹어서인지 여름에 두세게 잘어요 나이를 먹었다? <웃음> 아, <웃음> 아, 언니 아프잖아 아, <웃음> 아, 신기 불편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웃음> 언니인데 처음에 이렇게 토너를 바르고 네. 그다음에 뭐 에센스나 앰프를 바르잖아요. 네, 그때 토너를 다 흡수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발라 돼요? 네. 저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시 바로 고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르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거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렇 보여? <웃음> 이 향도 좋아 그렇죠 음. 근데 얘 쓰고 나서 저는 피부톤이 밝아졌어 저 어, 많이 많이 밝아지지 어, 않았어요? 음. 그렇죠이이 이 광이 아! 별광 쫌쫌한 이 결광 꾸준히 쓰면 확실히 그냥.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몇통째 쓰는 거야요저 5초만 했었어요 몇 톤? 다섯 네. 통 넘게 쓴거 같은데? 여섯 통? 더쓴거 같아요 버리, 버려가지고 계속 아. 저는 반통 이제 반통 아직 멀었다 <웃음> 반통으로 효과 보려는 그대 욕심이야 아직 멀었다 <웃음> 몇통 정도 써야 될까요? 저는 근데 꾸준히 2년 넘게 쓰고 있어가지고 <웃음> 진짜 오래 썼구나 <억울했었구나. 웃음> 다어요 다음은 요거 있나 믹순의 콩 에센스 오 <웃음> <좋아>. 쫀쫀 <웃음> 이거 친구들이 뭔가 거미줄 같다고 하고 슬라임 같다고도 어, 하고 아시겠다. 쫀쫀하지 않아요? 음. 어? 끈적거리지 않을까? 어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 근데 바르고 나면 어때요? 음. 어? 하나도 안끈적거려 일반 에센스는 쓰고 나면 그냥 수분감만 느껴지잖아요 음. 근데 얘는 쓰고 나면 유수분도 같이 느껴지고 음. 속보습을 음. 쫙 채워주는 느낌이고 실제로 흡수시키고 나면 하나도 끈적거리네요 지금 그래요 그쵸 네. 그리고 뭔가 다 흡수시키고 나면 피부에 뭔가 막 씌운 것처럼 한겹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흡수시킬 때 저는 손바닥에 그냥 덜어가지고 이걸 음. 꾹 눌러주듯이 전체적으로 꾹꾹꾹 흡수를 시켜줘요 근데 이 점액질이 뭔가 다른 성분을 섞은 게 아니라 정말 콩을 순수하게 발효를 시켜서 이런 점액질? 이런 끈끈한 제형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뭔가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다시 면들었어요 그쵸? 어. 어때요? 그어 뭐 근데? 오. 그 코팅막이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쵸. 피부에 아. 얇게 코팅막처럼 아. 매, 뭔가 이렇게 맨들맨들맨들맨들맨들맨들. 맨들, 맨들, 오, 맨들, 오. 맨들, 진짜, 진짜, 맨들, 진짜 진짜 진짜. 오오오오 오. 진짜 진짜. 맨들맨들맨들한 맨들, 아. 이게 느껴져요. 그쵸 짱이죠? 이 진짜 느낌이 그쵸? 코팅막이라는 말에 딱 맞는 거 같아요. 그쵸. 같아. 그 뭔가 콩코팅? 아. 향도 괜찮아요. 향도 좋고 응. 막 끈적거리지도 응. 않고. 우와 어디 거라고요? 근데 <웃음> 저 이거를 하나는 브랜드에서 줬는데 <웃음> 써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통을 제가 샀어요. <웃음> 괜찮죠? <웃음> 아, 우와 이거 언니 선물. <웃음> 와, 감사합니다. <웃음> <콩 에센스에서> 선물 <웃음> 우와 감사합니다. 콩 에센스 선물 받았요 그리고 쓰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좀 느낌이 달라요. 어 그래요? 오 어, 한번 보요 진짜 달라요. 진짜. 아, 정말. 제가 저 아,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 저, 제가 거짓말. 내일 아침에 한번. 거기 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좋고, 별로인 어. 이거 이거 이거 거별로 아, 언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어. 솔직히 <웃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그치, 진짜 다음날 일어나면 이 코팅막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어? 네, 단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밀리거든요. 딱그 적정량 한 펌핑에서 두 펌핑만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음그 정도. 이거 내가 써본 에센스들이랑 좀 다른 거 같아. 일반 에센스는 수분 에센스인데 오, 얘는 뭔가 고농축 에센스 느낌? 내가 쓴 거는 여태까지 썼던 에센스는 바르면 흡수는 되는데 바로 사라지는 느낌인데 음 얘는 사라지지 않고 뭔가 코팅막이 씌여져서 그냥 유지되는 느낌? 진짜 코팅막이라는 말이 딱 맞아 음 이것도 에센스 같은 건데 에센스도 다 제형감이 좀 다르거든요 얘가 음 원호세븐의 벨벳 리프트 크림 에센스인데 음 써보면 그냥 진짜 뭐 로션 같은 느낌이야 에센스와 크림의 중간 단계? 근데 저 이거 바로 안 바르고 얘랑 섞었을 게 있어요. 좀요런거 섞었어요. 이게 뭐야? 얼라이브 데베 얘는 레드 스팟 레몬 파우더라서 피부 잡티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건데 톡톡톡 두드려서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5분의 1 정도 맞춰가지고 얘게 섞어주면 돼요. 짜자잔. 그 <웃음> 음. 다음에 발라주면 돼요. 뱅은 가 뭔가 이런 것도 처음이야 진짜 찐으로 좋은 걸 사용하려면 이런 가루 타입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을 음. 섞지 않고 정말 음. 찐 찐이야. 그러니까 정말 얘는 순수한 성분, 음. 순수한 100% 그런 성분 음. 그런 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쓰던 화장품에다가 이런 거 섞어 쓰면 돼요. 어. 원래 이거를 주변에서는 이걸 많이 쓴다 그래요. 이거는 센텔라 트러블 나는 거. 어 들어봤어 센텔라. 어 이걸 많이 쓰는데 저는 요즘 이거 써요. 미백. 미백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음, 하얀 사람들 너무 부러워 음, 잡티 이런거 너무 고민이라서 이런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센스가 두 종류인데 앞에 음. 쓴거랑 뒤에 쓴거랑 느낌도 다르죠? 네. 근데 앞에 콩에센스는 뭔가 속수분을 쫙 잡아주는거고 음. 뒤에 쓴거는 그냥 뭐 로션 타입? 음, 음, 느낌 음, 로션 해놓고. 타입. 쓰고 나서 피워가지 다르더 네. 네. 뭔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느낌이야. 맞아. 지금 딱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약간 벌써 하얘진 느낌. 하이 벌써 하얘진 벌써 느낌? 하얘진 느낌. 어, 제가 쓰는 젠조의 속눈썹 영양제. 우와. <웃음> 그게 또 뭐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음. 속눈썹이 미친놈처럼 자라는 거예요 애가 폭추하듯이 아, 그래서 저 진짜 원래 속눈썹 진짜 없었거든요? 나요즘 네. 진짜 화이자라고 어. 너무 잘 달아가지고 어. 제가 영상에서도 알려주기 싫은 제품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각에 아, 거기다 바르는 거구나 모근에다가 화면 이렇게 쓱 발라주면 끝 그래서 눈썹도 없어가지고 눈썹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는거요 아, 뭐. 그리고 신기하다. 언더에도 바르면 끝 저는 이따가 한번 더 갈게요 내 이름은 잘하겠지? 오 <목소리> <웃음> 그리고 네번 쓰는 요거 헤이네이터의 어홍초 스킨 근데 얘는 수시로 제가 뿌려주느냐라서 그냥 마지막에 가볍게 뿌리고 끝! <웃음>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티좀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uh -huh. 네, V 좀 뿌려주고 uh -huh. 뿌려주면 끝! <웃음> 언니 거의 다집셋살는데 <웃음> 언니, <웃음> 얼굴 잠깐 한번보여줘봤안 돼? 저도 한달 있어. 어, 오늘, 어? 광채 괜찮다. 어, 이거 아니지? 어. 언니, 근데 그, 진짜 그거 닮았어. 뭐? 그, 신내 신의 <웃음> 는 맞나? 아니야. 털이 나오고 나오네. 그 편집해. 아, 진 닮았어, 진짜. 영어. 네 언니, 그거 진짜 선물이 오냐 <웃음> 나는 또내돈 내산으로 사가지고. <웃음> 어? 너무 좋아요. 나는 아, 집에 많아요나 오늘 에센스를 겟 했네요. 깻 했대요. 요즘에 쓰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 뿌리고 그냥 샤워고 나서 또 뿌리는 헤어 커퓸 어때요? 오. 야, 진짜 좋죠 얘는 바이레도에 이거 라튤립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오!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서 아르투아의 라튤립 바디로션이에요 천사의연구소에서 파는 건데 루시라는 크리에이터가 얘를 마켓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원 플러스 원에 2만 원 정도? 향을 맡아보면 방금 제가 뿌려준 라튤립이랑 똑같죠, 향이? 얘는 가격이 거의 돈 10만 원이거든요? <목소리> 오, 다른 회사 거. 다른 회사 때 아, 향이 똑같아요. 우와, 괜찮죠? 우와.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이거예요. <웃음> 무조건이요향 <웃음> 진짜 괜찮죠? 네. 바디 로션으로 쓰면 좋아. 괜찮아요. 제가 그향 아, <웃음> 네, 좋다고. 아아 아, 아, 이거 바르면 선탈수 있는 건가요? <웃음> 그럼 구매하겠습니다. <웃음> 이거 바르면 선탄아요? <웃음> 언니랑 저랑 연애를 할줄잘몰라 <웃음> 뭐가 썸인가요 여러분? 뭐가 썸인가요? 일주일에 세번 연락하면 썸인가요? <웃음> 일주일에 몇번만나야 썸인가요? 도대체 썸은 어떻게 타는 거죠? 아썸이란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세번 연락하면 썸이냐 <웃음> 아니면 하루에 몇 번, 뭐 아침에 연락해야 되는지 전에 연락해야 되는지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건지 맞아 잘 몰라요 아, 썸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그거 듣 언니가 말했어요 쌈 아, 쌈 삼기다 삼기다 삼기다가 뭐지 삼... 삼기다가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단계가 삼긴다 우리 삼기다 아, 너무, 너무 부끄럽잖아 삼기는 게 썸인가?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건지, 음. 도대체 뭐가 썸인지 연락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음. 주말에 보면 썸인 건지 평일 밤썸인건지 <웃음> 어떻게? <어떡해>. 설렌다. 어디가 <웃음> <언니가> 왜 설렌다? 어디 라틀리 사야 되겠다. 네. <웃음> 자 이거 바르고 썸플래요. <웃음> 오, 썸플로 싶어요. 어? 갑자기 너무 기 <웃음> 아니다. 이제 여름 지나면 겨울이다. 바로 응? 어? <웃음> 응? 응? 응? 꽃 떨어졌다. 응? <웃음> 언니랑 자주 만나가지고 도대체 뭐가 썸인지 <웃음> 90분 토론하는데 <웃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했어. 연애랑 매일 잠 맞아. 사랑이랑 무엇일까? 사랑을 했다. 잘 했다. <웃음> 사랑을 했다. 잘 했다. <웃음> 뭐라고 해야돼요? 우리 물랑이들! 우리 물랑이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응.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웃음> 안녕! 끝!